근로자가 건설현장 내 도로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한 경우 교통재해 후유장애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6-28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8년경 교통재해 후유장애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7년 뒤 아파트 건축 현장 내의 차량 이동로 변에 서 있던 중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판단 교통제의 분류표에서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 사고 차량인 콘크리트 펌프카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판례나 조정내에 의하면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제의 분류표에서는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차량의 이동로로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고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는 바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제의 분류표에 의하면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상의 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